홍기꾼 잡사가 오늘 준비한 이 홍어 컨텐츠는요 홍어에 미친 남자 네. 1편으로 홍어를 다른 요리에 접목해 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어 홍어쌈장 이거 주변 형님들이나 그 굉장히 또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번 오늘 보여드릴 거는 어 홍어로 이제 깐풍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보는 홍풍기 깐풍홍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어 이름이겠죠 근데 뭐 닉네임을 홍풍기라고 붙여가지고 어 한번 오늘 만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게스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네. 홍어 이거 강한 거 드실 때 입으로 한번 하면서 드셔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음. 아. 아. 막걸리까지 잡혔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 이거 산지 지금 한길 되는데 지평 막걸리 이거 조금 이제 흔들어줘야 돼요 전 이게 좀 위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오는 게 좋거든요 뭐뭐 뭐 문제 있어요? 어왜 뭐, 왜 이거 흔드는 거잖아 그냥. 왜, 왜요? 뭐 문제 있습니까? 사사사 자 그리고 우리 홍민이들을 위한 꿀팁. 난 도저히 홍을 못 먹겠다 하신 분들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건데 이 막걸리 입에 살짝 먹으면서 먹으면 상태에서 다그 입에 막걸리를 살짝 아 하고 음 했을 때 살짝 밑에만 잠길 정도로 그 정도 양만 살짝 넣고 응? 음? 막걸리가 홍어의 특유의 그 쌉한 그걸 느낌을 많이 잡아줘요 아. 중앙아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해보세요 막걸리를 입에 딱 먹은 상태에서 한번 딱 씹어서 드셔보세요 마이 프레시어 s 코 정말, 이 사랑스러운 이 홍어를 왜 여러분들 못 드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 이 친구는 어, 덴포는 아프리카 TV 어, 덴포라는 채널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제가 좀 굉장히 예, 굉장히 이뻐하고 귀여워하는 동생입니다. 어, 중식 중식 주방 쪽에서 지금 요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친구가 저희 홍으로 어, 홍, 홍풍기 아.. 깡풍 홍, 홍 깡풍 홍이라는 게 네. 정확하게 어, 맞는 발음이겠죠. 네. 제가... 어, 홍어를 못 먹는 게 아니라 아. 20살 때한번 먹어봤는데 아. 그때 그 아린 기억 때문에 아. 제가, 아. 제가 멀리했던 건데 오 정말 냄새가 너아이 <웃음> 아, 냄새 왜? 자한번 먹어봐봐 어, 어. 한입 해봐 도장 살짝 찍어가지고 많이 봐. 찍어야 되지않아 많이 찍어야 되아 많이 찍으면 아니. 별로야 이렇게 이 정도만 찍어갖고 먹어봐봐 아. 이거 왜못 먹지? 이거 뭐 좋은 거야? 음! 음. 음! 괜찮지? 야! 음. <웃음> 음. <웃음> 음. 저 막걸리 안 먹어 살짝 해봐 아 막걸리 안 먹어봐 살짝 아, 아 이거 홍 막걸리 먹기엔 홍어를 먹는 거. 같습니다 야, 야, 야, 그럼 형이 얘기한대로 한번 먹어봐봐 막걸리를 그만 먹어도 될것 같은데 <웃음> 아니 있어봐 있어봐 있어봐 자 막걸리를 입에 살짝 머금은 상태에서 홍어랑 같이 먹어봐 머금어봐 막걸리 살짝 입에 머금아 많이 말고 <웃음> <웃음> 그 막걸리 입에 머금고 초장을 찍어먹으면 아니 야 초장 말고 형, 형 만들어 해봐 아니 이거, 이거 홍어 이, 막걸리 먼저 입에 물어 막걸리 입에 딱놓고어 삼키지 말고 자 홍어도 같이 넣어서 같이 씹어봐 살짝 삼켜 어 살짝 삼켜 어 그 나쁘지 않지. 여러분, <웃음> 홍어로 혹시 안 좋아하시는 분하고, 아직 네. 접하기 초보이신 분 있잖아요. 그나마 초장이 제일 좋습니다. 초장 맛으로 먹었는데 <웃음> 이거 왜 이렇게 먹지? 저는 이해가 <웃음> <웃음> 아 힘든 건 똑같아 그냥. <웃음> 왜못 왜 먹지 진짜. <웃음> 아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웃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홍어로. 어, 한번뭐풍 어, 홍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그런데 이게 전분은 튀김가루 쓰셔도 되고요, 고구마 가루 써되고 감자 가, 가루 쓰셔도 되는데 찹쌀 비슷하게 네. 맛을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고구마는 바삭바삭한 쪽으로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전분에 계란하고 농도를 맞춰. 오야 전문가 포스가 느껴진다. 오. 자 여러분 이거 편집본으로 올라갈건데 편집본은 좀더 완성형 있게 해가지고 여러분 잘나올거예요아 물도 이렇게 살짝 좀 해주고 농도를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허, 허풍을 해다이 정도는 농도면 된다 여러분 이 정도 아, 아이, 농도로 말 돌리기 잘했다 진짜 싸울뻔했다잉? 응. 아, <웃음> 이렇게 넣고 아! 이렇게 수분기 해가지고 수분기를 빼주고 아아 물 먹어야지 고아아 이게 아끼네 해가지고 이렇게 물기를 이렇게 싹빼 주고. 음. 좀 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성격 급하신 분은 다 넣고 그냥 버무린 다음에 튀기셔도 되고요. 근데 좀 이쁘게 튀기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나씩을 묻혀 가지고 튀기면은 조금 튀기면 좀 이쁘게 나와요. 자. 아, 어, 이거 손으로 그냥 아안되게딱 하고. 옥 어, 진짜 기술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손으로. 여러분 이게 이게 여기서 이제 꿀팁 알려드릴게요 튀김은 초보자이신 분은 무서워할 거예요 튀김을 무서워하는 게 기름이 뜨겁잖아요 조금만 튀어도 아프고 열기 자체가 뜨거워서 무서워하시는데 손을 이렇게 전부만 묻혀도 이렇게 아. 담가도 안 뜨거워요 <웃음> 이 전분이 보호막이에요 아. 이 전분이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튀기지 말고 가까이 붙여서 튀기는 게 좋아요 방금처럼 이게 보호막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 아. 기서 이거? 이고이까 이거? 이기는게 제일 좋아요. 아 이거? 이거? 름이또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오케 이거? 이거? 또박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향이 홍어냄새가 지금 엄청나게 튀겼는데 어, 어, 어. <웃음> 여러분들 튀김왕에서 아, 처음 만든 냄새입니다 여러분들 튀김왕에서 처음 맡아버렸어 나도 <웃음> 나, 야, 나, 야. 우와 냄새가 <웃음> <웃음> 여러분 프로는 도구로 탓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아, 저는 별로 탓을 아. 안 하고 있습니다 저 혹시... 냄새만 넣어보면은 네, 냄새 <웃음> 진짜 <웃음> 여러분들 이게 저희가 거짓말 하는게 아니고 와, 아니 눈이 시큰거래죠 여러분 진짜 형 홍어 주완지 형님 이럴 정도로 어, 지금 어, 냄새가 어, 이게 열을 가하니까 어. <웃음> <웃음> 정말 이거 냄새가 <웃음> <웃음> <웃음> 자 소스 레시피입니다. 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니다한 국자 반한이거반이 이거야. 거야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거야이이거 보시면 오 센불에서 그냥 고추기는 없어도 이고추기는향 나면서 어. 기본 좀 매운 맛을 담는 하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이 여기로 담은 거 되게 좀잘 나와요 네. 와 아무 채로 넣고 네. 오야 이거 향향 좋다 난다. 오. 워크. 아, 이제 난다 오웍아 웜스로 이렇게닦줍준다 그리고 네. 간장은 3 분의 2 가득 안 넣고 3 분의 2만 넣겠습니다 오 2. 멋있는데 야 음식하는 웜스 음. 간장과 여러분, 음식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간장이 들어가는 음식에는 뭐든지 거짓열에 아홉은 설탕이 들어갑니다. 간장과 설탕은 진짜 잘 어울리는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간장과 설탕. 간장, 설탕 1대1로 될 거예요. 그리고, 넣고, 두 반장은 여러분, 있으면 넣고, 안 들어, 없으면 안 넣어도 되는데, 두 반장은, 반. 두반장 소스도 궁금하신 분들은 마파 일반 드시 우리 마파두부 덮밥의 소스를 좀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음, 어, 아, 고추기름 향이 나. 고추기름. 오. 이거만. 이거 꽂 졸이면 소스는 끝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졸이면 소스는 끝이고 이제 좀졸어지면 이제 이걸 넣는 되는 거지 튀김을. 넣고 버무리기 시작. 음. 자, 되겠습니다. 여기서 음. 투하를 하는 겁니다. 투하. 여기서 버무리는. 여기서 버무려주면서 튀김의 양념이 베이도록버무려 뜻이 아주 분 자주 쪼여주는여러 여러분,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와, 기가 막힙니다여러를 조금씩 여러분, 아, 이분여 가까이 러보여드리 여러분, 뭐, 이런 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완성이 여러분, 다 자. 자 여러분들 아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맛을 볼 건데 그 안에 우리가 맥주 일단 시원하게 한 모금 하고 네. 자 사사사 사사사 그럼 들 이제 편집본으로 남겨줄 텐데 이 우리 저댄포동생 방송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네 어우 지금 1 2 5 1분이 들어오셨어요 자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짭짤은 하긴 한데, 음. 어 괜찮은데 저도 아그 쿵만 먹어보겠습니다. 쿵만 향이 싹 올라오는데 다큰 것밖에 없어. 가지야 뭔가 지금 갑자기 나 뭔가 큰 발견한 것 같아. 홍어, 여기 암모니아 그확 삭힌 향은 거의 줄어들었어. 어떻게 들었길게 들었어. 어 진짜 야 진짜 댕포님도 먹을 걸 주라고. 저는 술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음. 사랑과 예 술만 있으면은. 치에서 갈게요. 네. <웃음> <저는> 참고로 <웃음> 여러분들 진짜 저희 뭐 따로 대본 수가나 그런 거 없이 정말 너 홍어 진짜 안 좋아하잖아. 네, 홍어 안 좋아. 너 먹어봐. 진짜 저 진짜 한번 먹어. 저 냉정하게 저 홍어 안 좋아. 진짜 냉장한 먹어보겠습니다. 나. 오, 야, 전혀 새로운 느낌이야. 이게 홍어의 깊은 맛이 이렇게 딱 이제 뒤에 더쓱 나면서. 좀 짭짤하게 막이네요 근데 이거 화한 느낌이 없잖아 어음 그런데 <웃음> 확실히 홍어 맛이나요 홍어 맛이 <웃음> 절대 안 사라지네요 홍어 맛이 확실히 안 <웃음> 나요 홍어 맛은 어, 나긴 나지 이제 홍어 어. 특유의, 어. 특징은 나지만 어. 오나좀 너무 좋은데요 와야 아, 처음에 마지막에 힘들었다 제가 뭐였냐면 여러분 먹을 때 소스 막 튀김 맛이랑 오 맛있다 약간 좀 탕수 비슷한데 그 마지막에 홍어가 익었을 때그 입에 씹히는데 음 코로 뭐가 빵긋하더라고 여러분 이거 팔아도 돼 저는 개인적으로요 만드는 사람 죽어나겠지 <웃음> 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만들어요 한뼘한뼘어 근데 진짜 매요그 암모니의 향이 딱 튀기니까 확실히 열을 가하니까 딱그암모니의 향이 딱 세지더라고 이렇게. 방안을. 아, 야, 너 다시 한번 한입 크게 먹어봐봐. 좀 짭짤하면서 그렇지 이거 진짜. 야, 이거 닭꼬마라 나온다니까. 네. 네 다시, 다시 하나 먹어봐봐. 아니 괜찮아. 아, 네가 만든 거잖 먹어봐. <웃음> 아이 말하면 한번 좀 먹어봐라. 한 입도. 아니 홍어 냄새 전혀 안 나는데. 어, 진짜, 진짜 여기서 제일 큰거 하나 먹고 깔끔하게 끝내겠습니다. 진짜 제일 큰거 제일 큰거있잖 내가 내가 네. 골라줄게. 제일, 제일 큰거 하나 먹고 깔끔하게. 있어봐. 네, 네, 네. 네. 제일 음. 큰거 있잖아. 음. 제일 큰거 자. 아니야, 형말 믿고 한번 뭐 진짜 이렇게 크게 한 한입 딱 먹어봐. 진짜 괜찮아. 음? 자, 고량주 한잔딱 한 하고 시원하게 딱 먹어봐봐. 음? 아, 그럼 고량주 한잔 하고 음. 딱 깔끔하게. 아야. 자, 사사사. 사사사. 응, 음. 응, 음. 와, 응 음, 너무 행복해요, 너무 맛있네요. 어, 예. 아. 나 너무 좋은데 진짜? 홍어의 특유의 화한 맛이 딱 이제 없어졌는데, 아 그거 좋아. 와.. 아.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이 홍어를 이렇게 갖고 여기 홍어 있잖아 이거 한점딱 같이 해가지고 먹으면 돼다리 놓고 여러분 <웃음> <웃음> 즐거웠습니다 예, 즐거운 밥도 <웃음> 되셨고요 예, 조만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웃음> 하나, 아니,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아, 그러니까 네. 너 안주고 내가 먹을게 자생홍어 <웃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딱 깜풍홍에다가 아, 근데 저 진짜 솔직히 이야기해, 진짜 맛있어요 그니까 러 제가 해서가 아니라 소스랑 이런 진짜 맛있어가지고 음. 전 솔직히 아까 생으로 먹은 것보다 훨씬 나아요 네. 오늘 아까 생으로 먹었던 홍어 보다 훨씬 나요 그래서 먹을 수 있을까? 차라리 이건 진짜 먹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음. 야. 생으로 같이 먹으니까 최고야 <웃음> 아, 느낌도 살고 아. 깐풍홍 네. 깐풍홍 음. 사사사 댕포님 누구한테 사사사 누구래? 저는 저닮았다 소리를 뭐 봉준님하고 권혜원님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아 이거 자두가 안주냐고? 아니요 저는 그 자린고비처럼 냄새를 맡는 거 좋아해요. 네, 술 먹고 냄새 맡고. 네. 아 뭔가 홍어에 미친 남자. 두 번째, 거의 두 번째 편이죠. 홍어 쌈장이어서 홍풍, 음, 깐풍홍. 와 이거 진짜 엄청 저는 개인적으로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마어마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여러분들! 아까 천분 넘 제가 뭐한다 그랬죠? 네가 형을 사랑하는 만큼 이고랑주를 따라 좀 부족한데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 그 사랑만큼 딱히 제가 생각... 생각보다 너를 많이 사랑하진 않을까? 아 진짜! 여자친구도 어, 있어야 되고 엄청 사랑해 그 형님 어. 제가 형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 뛰어와서 제가 형님 위해서 저몇 번이고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음, 미리 얘기하는데 난 그렇게 너그썩 좋아하진 않아 그니까 러 어, 너도 나를 좀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아왜 사랑 어, 사랑하는 동생의 사랑 깎고 막 어. 그러시는 건안될것 같은데 그죠 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방송이니까 예. 제가 이제 사랑만큼 다시 따겠습니다. 아. 구멍이 좀 많이 뚫어있네. <웃음> 아, 구멍이 약하네요. <웃음> 그무튼 일단 그이 정도면 솔직히 그래도 과하지도 적당하지도 너무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 괜찮습니까 여러분? 음... 자,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한 것도 괜찮았던 남자입니다 여러분 아 그럼 더 하겠습니다 더한거 제가 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전몰라서아 네. 몰아, 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면은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고 아 지금 1500분이에요 음. 아 진짜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형님인데 같이 짠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예. 자, 무조건 무리하지 말고 한 요만큼만, 요만큼만 어, 해. 이거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시죠, 여러분들. 어,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38이든 뭐든 여러분들, 지금 혹시나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어,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그, 그래도 공략했었잖아, 아까 천명 넘으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깔끔하게 먹고 더 이상 무리한 술은 안 먹기로 하는 게 그러면 저도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쵸, 좋죠. 자. 사사사. 아. 아까. 오늘 먹을, 먹어야지 콜라, 콜라 아 콜라 콜라 좋지. 자, 오늘 우리 동생 맞아서 너무 고맙고 네. 이제 아 깜풍 홍, 어 아, 굉장히 여, 여러분들 저 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 고생해 주 우리 동생 고맙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우리 댕포 덴포, 우리도 댕포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즐길찾기도 해주시고 또 아프리카TV도 어 진행하고 있으니까 혹시 아프리카TV 보시는 분들은 생방찾아가 가지고 보시면 더재밌는거 많이 알거니까 여러분들 이 친구는 또전망또 어 새로운 요리 컨텐츠로 해가지고 제 방에서 또 초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 찾아요 다다야겠습니다 아니 방